오늘은 지리산 구룡 계곡 트래킹을 왔습니다 구룡 계곡은 영호구곡이라고도 하며 음력 4월 8일이면 9마리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9군데 폭포에서한마리씩 다리잡아 논일다가 다시 순천했다는 전설 때문이라고 하네요. 구룡 계곡 전체가 한 덩어리에 바위 덩어리인 양 연결되어 있고요. 바닥 또한 모래나 자간을 찾기가 힘들며 바위 덩이 틈새나 골폐인 곳에는 한층 운치를 더하고 있는 소나무가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밝은 물은 자곡자라 폭포가 되고 어시되고 여기에 설 따라 바뀌는 풍경은 자연의 저하된 구취를 이룹니다. 그리하여 지리한 경치 중빼어나게 아름다운 산천임의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선대라는데요이것은 단바나 바위에 금이 많이 그어져 있어 천연들이 바둑을 주며 즐겼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어 미선대라 부리고요. 여름 계곡은 또 즐겨야죠 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대입니다 남원시에서 약 8km 지점에 위치한 능모정에서 시작하여구룡 폭포까지 약4 k m 까그 위치에 흐르는 구룡 계곡의 국옥주 육곡이 지주대라 합니다. 매미소리 들으면서 쉬어가면서 시원시원 가야 되겠죠. 어우, 출렁다리. 낙석구간입니다. 비폭동입니다. 이것은 구룡 계곡 국곡정제7곡인 비폭동인데요.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단월봉인데 저희서 흘러내는 계곡물이 이거 확포에서 떨어지면 아름다운 물보라 가 생기는데 그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비폭동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마의 계단길입니다. 마. 마의 계단길. 소나무 황구로 가야 완전히 용리돼서 거슬천하겠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요 예, 용의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막 휘었습니다 휘어 아 정말 이 계단의 끝은 나오긴 할까요? 아 그런 법법 쉽게 절대 하러 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나무 계단만 보여 드리면 힘들어서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많으니까요 <목소리> 그런 복구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게 엄청 좋은 기분이에요. 구룡 경우 오시는 방법은요? 그룡폭포까지 차로 오셔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응모정에서 이대로 주차를 하고 밑에서 놀러 오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런 곳에서 가셔야 됩니다.